안녕하세요. 제가 오래전 증권사의 계약직으로 근무했었습니다. 1988년부터 증권회사에서 일했으니 꽤 오래됐네요.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인 상고 3학년부터 일을 했습니다. 저는 실패한 브로커입니다. 영업실적이 형편없었죠. 주식하러 돈을 들고 온 고객들을 상담하면 10중에 8분 돌려보냈죠. 저하고 상담을 하면 거의 다시 안오시더군요 그 때문에 실적이 없어서 늘 고생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 살면서 드물게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영업직원으로 일하면서 되도록이면 무리하지 않아서 실적은 늘 없었지만 저로 인해 인생 파탄난 고객도 없었기에 그동안 밥 먹고 살았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 나이 마흔도안 되어서 증권사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잘리고 보니 마음이 많이 우울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옛날에 살던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라네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 당시 2월부터 자통법이 시행되면서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려면 투자자 정보 확인서라는 걸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보면 주식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의 성향이 안정형이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원금은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된다는 거죠. 주식을 사는 순간 수수료가 지출되는데 그리하여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출발이 되는데 원금을 손해보면 안 된다는 거죠. 난감합니다. 또 상담을 해보면 대개의 경우 자신은 장기 투자를 선호한다고 하십니다. 객장에 있다 보면 신규 개설을 위해 나타나는 고객들을 보면 대충의 장세가 파악이 됩니다. 특히 객장에서 아이가 울면 종합지수가 꼭지이고 증권사 직원이 자살하면 종합지수가 바닥입니다. 슬프고 슬픈 일이지만 이건 앞으로도 변할 수 없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저도 주식 때문에 고객에게 무지하게 시달리고 협박당하고 한 적도 있고 카드값 메꾸려고 종로에서 깡도 해보고 그러다 자살하려고도 해보고 산을 참 많이도 넘었네요. 그렇게 이 시장에서 견뎌왔는데 나이 40도 안됐는데 잘리고 말았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했었는데 계약 만기 당일에 재계약 안해준다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참 우울했습니다. 아들놈이 셋이나 되는데 저놈들 보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했고요. 저는 주식시장에서 성공한 브로커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번 투자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투자하면 돈 법니다. 뭐 이런 말은 해드릴 수가 없네요. 하지만 이런 건 피하세요 하는 말은 몇 가지 해드릴 것이 있어요. 꼭 당부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술 끄는 지 오래되었지만 선후배들과 술자리 한다. 생각하고 편하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려면 정말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아야 돈을 벌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는 주식 투자로 돈벌수 있는 방법이 세가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1년에 한두 번 사고파는 중장기 투자입니다. 쉬울 것 같지만 무척 어려운 게 이겁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주식은 사는 순간 마이너스 수익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가 플러스였더라도 내일은 원금이 마이너스 날수 있죠. 이번 주는 플러스였지만 다음 주는 마이너스일 수 있고 이번 달은 평가 금액이 수익이지만 다음 달엔 마이너스 날수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주식을 샀지만 평가 금액의 등락을 견디지 못하고 일정 기간 후엔 사고파는 매매를 하게 됩니다. 평가 금액의 등락을 참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위 사람들의 자랑에 배가 아픈 것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신문방송에서 오늘은 지수가 신고 간에 어쩐의 바람을 잡으면 내 주식은 왜 요거밖에 못 오르나 배가 아프거든요. 이거 참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현혹되는 팔랑기를 가졌다면 중장기 투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는 3에서 4일에 한 번씩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기술적 분석 공부에서 차트 좀볼줄 알면 가능해지죠. 그리고 거기에 수급 분석 좀할줄 알고 주도 업종과 종목까지 볼수 있게 되면 이게 재미도 있고 어디가서 목에 힘좀줄 수도 있고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정배열로 잘 가던 주식이 분명히 보조지표가 매수신호인데 획꺾여서 아래로 쳐박는 거죠. 이거 빨리 손절해야 하는데 아직은 매수신호니까 기다려보자. 아직은 이평선에 여유가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하다가 손실이 커지면 에라이 이왕 버린 몸하고 버팁니다. 그러다가 용케 다시 살아나죠. 그런데 그것이 고점을 뚫고 수익을 줍니다. 이게 지약입니다. 다음에도 또 버티거든요. 앞에서는 상승장이니까 다시 살아났는데, 이번엔 하락장이라 죽어버리거든요. 종목 차트를 보고 정배열의 매수신호는 볼줄 아는데,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 거죠. 정배열과 매수신호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확률도 시장이 죽으면 같이 낮아집니다. 수익을 보장해주는 신호는 없습니다. 셋째는 데이트레이딩입니다. 이것에도 많은 함정이 있는데요. 그 첫째가 수수료입니다. 모든 투자자들은 매일 당장 거래하는 증권사에 전화해서 최저 수수료를 적용해 달라고 하세요. 안 그럼 옮기겠다고 하세요. 열에 아홉은 해줍니다. 만약 안 해주면 최저수수료 증권사로 옮기세요. 위에 세 가지 투자 방법 모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승장에만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1년에 한두 번 중장기 투자 좋지요. 그런데 하락장에서 가만 가지고 있으면 어찌 되나요. 마음 고생 무지하게 됩니다. 3에서 4일 스윙매매 좋지요. 그런데 상승장이라야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락장에서는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적으니까 하락장인데 돈벌 확률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니까요. 신호는 상승 확률이 높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신호가 수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데이트레이딩은 제 후배가 잘하는데요. 돈을 빼봅니다그 얘기 좀 해드리죠. 후배한테 2000년의 주식에 발을 담그게 했는데 애가 빠릿빠릿해서인지 인터넷 여기저기 다니며 데이트레이딩 기법을 배우더니 몇 년간 1년에 7천에서 8천 정도 벌더군요 그러더니 2006년부터 2007년 3월까지 돈을 다 까먹었습니다. 주로 코스닥을 매매했더랬는데 그때 코스닥이 대세 하락이어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니 아무리 대이라도 매일 손실이었죠. 2007년 3월 말에 계좌에 280이 남더랍니다. 돈을 더 입금할까 하다가 이 돈마저 날리면 이 주식판을 뜬다고 생각하고 안 넣었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거래소 종목을 매매했답니다. 주로 조선업종을 매매했는데 그게 주요에서 8월에 6,800이 되었다네요. 2007년 4월부터 조선이 날아갔잖아요. 그 후배는 최저수수료증권사에서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그 후배가 하루 사이에 매매기법이 특별해진 게 아닙니다. 하락세의 코스닥을 버리고 상승세의 거래소를 잡으니 같은 기법으로도 돈을 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최저수수료. 제가 최저수수료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바로 답 나옵니다. 상승장에서만 투자하시고 수수료를 싸게 이용하세요. 그리고 자은 매매 하지 마시고요. 혹여라도 위에 후배 이야기 때문에. 데이트레이딩에 관심 두실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그 후배의 목표 수익률은 0.8%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데이트레이딩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그 후배가 어떤 기법으로 매매하는지 잘 아는 제가 왜 따라서 매매를 해서 돈을 벌지 않을까요? 회사에서도 쫓겨면서도 말이죠. 그 당시 저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데이트레이딩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제 자신을 압니다. 물론 돈을 까먹고 알게 된 거지만요. 데이트레이딩이 저에게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당부드립니다. 상승장에서만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최저수수료로 거래하세요. 상승장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럼 당연히 안 해야지요. 증권사 직원에게 상승장인지 아닌지 물어본다. 그건 안됩니다. 자기 자신이 그 정도 실력이 안된다면 당연히 주식 투자해서는 안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